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AD Fifth Love Letter 불타오르는 느낌 아니었니? 불타오르는 느낌 아니었니? Didn't we feel on fire? Didn't we feel on fire? 누가복음 24장 32절. 어 제가 계속 얼굴을 오픈하고 녹화를 할것 같이 말씀드렸는데 어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집에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이 누추하여서 <웃음> 얼굴을 오픈하지 못하고 오늘은 녹음을 하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을 제가 다룬 줄 알았는데 이걸 아직 안 다루고 아마 다른 러블레터를 할때 중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어 누가 보면 24장은 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 예. 그림도 그림도 제가 올렸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했다가 제가 삭제를 한건 아니겠죠 <웃음> 기억이 나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예.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 예.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저의 개인적으로 희소식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어, 제가 이제 쭉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건강을 유지하는 정말 중요한 축이 탁구였어요. 테이블 테니스 탁구였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탁구장이 폐쇄가 되고, 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식욕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살이 걷잡을 수 없이 쪄서, 예, 얼굴 오픈했던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어, 거의 최고 몸무게입니다 제가 올랐던 어, 탁구장 집 근처에 망원 체육센터가 있어요 시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제가 강남역 근처에 있을 때는 그쪽에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서 그런지 탁구장들이 대부분 지하에 있고 아,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테이블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앞뒤나 좌우 간격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사실은 운동을 하기에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럴 때 상당히 불편했어요. 이해는 되죠. 임대료가 비싸니까. 어, 근데 지금 망원체육센터 제가 이제 가 오픈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달려갔죠. 오늘 뭐처럼좀 시간이 되어서 음, 달려갔는데 이제 두 시간 단위로 어 2,500원밖에 안 받는 거예요. 강남의 한 3분의 1 가격이 아닌가? 가격도 너무나 싸고 이제 에, 그런 구민들 동민들 대상으로 이제 거의 이제 국가에서 서비스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저렴한데 시설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탁구장들이 강남역 근처에는 다 지하에 있는데, 이데 임대료를 맞추다 보니까 3층에 탁구장이 있는데 너무나 막 화사하고, 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한 10분도 안 됐는데 땀이 막비 오듯이 나면서, 아, 드디어 나의 또 다이어트 전선에 파란불이 켜졌구나. 아, 너무 재밌었어요. 1년 만에 치나요? 하여 그래서 처음에는 공을 못 맞췄는데 조금 치다 보니까 이제 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탁골 쳤으니까 뭐. 그래서 또잘 치는 분도 계셔서 게임도 좀 하고, 단식도 하고, 복식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간만에 너무나 몸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땀을 쫙 빼고 나니까 너무나 개운하고, 어, 오히려 이렇게 몸을 쓰니까 지금 12시 다 됐는데도 제가 아직 오히려, 음, 좀 생생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자, 도입부분이 길었는데 하여튼간 또 건강해야지 제가 <웃음> 이것도 잘, 자주 녹음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 저 개인적으로 어, 그런 근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탁구장에서 만난 동호회원분들 중에 제가 이걸 구독하라고 한좀탁구장 친했던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듣고 계시다면 <웃음> 망원동으로 한번 탁구원정으로 오시면 예, 제가 맛있는 거 쏘겠습니다 예, 망원시장 구경도 시켜드리고 아, 오세요 예,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아시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라는 예, 그런 어, 폭발물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단어를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 젊은 예배 설교할 때도 이제 말을 우리 젊은이들한테 설교 중에 말했는데요 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실 때,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익숙한 단어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어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다이너마이트예요. 예, 굉장히 폭발적인 힘이 생깁니다. 폭발적인 확신이 생기고, 폭발적인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때로는 이타적인 행동조차도 불쌍할 만큼.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제가 체계적으로 영어 성경을 암암기하고 그런 과정이 오랫동안 수건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 그 지금 뭐 유튜브로 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카페를 만들지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고. 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황인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이름을 잡을까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예. 어, 오늘 이 다이너마이트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엠마오로 가던 이두 제자의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극적인 변화도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변화였어요. 왜냐면 하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지도 모르고 근심에 쌓여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따랐던 어, 그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 어, 부활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 자기들이 만나지도 뭐 직접 그 부활의 증거도 보지 못했고 이래서 이제 두려움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이제 가고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 성경에 성경을 보면 27절에 보면 Jesus then explained everything written about himself in the scriptures beginning with the law of Moses and the books of the prophets.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성경을 그냥 강해를 해 주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모든 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대단한 영광 아닌가요? 저에게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이렇십절에 didn't you know that didn't you know 막 이런 게 약간 이제 꾸짖는 말투라고 하더라고요 너희들 어떻게 몰랐느냐 대디아의 사실을 that the messiah would have to suffer before he was given his glory 영광을 받기 전에 the messiah would have to suffer 반드시 싫어도 suffer suffering의 고문 고생 정말 개고생을 해야만 될 거라는 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몰랐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은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을 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얻는 첫 번째 열매가 된 이러한 영광 또한 정확히 러브 모세스가 여러분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음그 약성경 전반부잖아요. 예, r 북서 프라피스가 프라이스의 성경 후반부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당시에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어, 성경 전체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읽지 않으면 정말로 성경은 아주 두꺼운 수면제용 베스트셀러예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예. 교회 안 다니는 분은 당연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 왠지 모르게 특히 저녁 시간에 성경을 피면 잠이 잘 오는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어, 정말이에요. 음, 저는 솔직히 설교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설교, 설교가 성경을 풀어주는 것인데 이 설교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된 설교를 들으면 오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저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원, 교훈과 그런 것들이 초점인 것 같으면 저는 솔직히 좀못 들어주겠어요. 솔직히 저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저희 설교 중에 후회하는 때도 예수님의 중심된 설교가 아니고 뭔가 저의 경험과 그런 것이 더 강조되었다고 느끼면 굉장한 자괴감에 빠집니다. 아,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음. 맞아요. 그래서 어, 정말 성경의 이 주제이고 핵심인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듣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지루하고 무기력하고 마음이 여전히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면 하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우리 개개인을 정말 그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시고, 예,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경님께서도 어, 그것이 을그 사실이라고 우리 안에서 성경을 깨닫게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음. 어,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데요 어... 인간이 정말 마음이 뜨겁고 따뜻해질, 가장 따뜻해질 때는 인간끼리의 사랑할 때 이상으로 우리의 존재를 사랑 가운데 시작하시고 또 우리의 존재를 마무리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의 주인이시죠. 가장 높은 존재, 지, 지존이신 하나님, 신의 운명적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고생을 하면서까지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운명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라야 우리가 가장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경험이 혹시 없으시다면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이 채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밤 12시에 이렇게 고생이라면 고생하는 이유, 사명감을 가진 이유이기도 해요. 어, 지난주에 우리 젊은 예배 설교할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하나 우리, 우리, 어, 그 84th Love l e t t e 약간 이제 학생들 버전으로 했는데, 나에게 빛은 없지만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어, 우리 학생들이 그 전주보다 굉장히 또락또락한 눈으로 예, 잘 들어주고, 전주에 안 나왔던 친구들도 나와서, 열심히 설교를 들어줘서 굉장히 고마웠고 어, 고맙죠. 어,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고 느꼈어요. 그게 뭐 설교자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겠죠. 부족한 나를 통해서 또 부족한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어, 이빛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에 불타오르게 하시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죠 어, 이 사랑은 정말 인간이 줄수 있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세상이 줄수 있는 평화로 평안과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시 주었다가 또 뭔가가 바뀌면 또 불안해지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줄수 있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 사랑을 주는 것 같다가 어떤 경우에 뒤통수를 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예. 뭐먼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이기도 하고 측근들끼리 예. 또참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죠. 자의건 타의건 간에 뭐 모르고 하건 간에 어... 하여튼간 이 인간이 줄수 있는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는 우리가 진짜 안 하던 행동을 할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기도 하고요 용서하게도 되고요 미워했던 사람이 굉장히 강렬한 사랑이라는 거죠 정말 어, 이것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또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불타오르는 사랑이 어,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정말 다 도망갔잖아요. 그 정말 12명의 제자들, 뭐, 그러는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11명이었지만, 겁쟁이들이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진짜 사랑꾼으로 바꿔 어잖아요 마음 속에 불타오르는 사랑과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겠어요? 예, 목숨이 위태로우면 그냥 계속 도망 다녔겠죠. 근데 피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것들을 목숨과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기꺼이 해냈다는 것. 사도 바울도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 그 목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괴롭혔던 사울이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라고 하죠. 음, 뭐 바울 생각하면 또 은혜로운데 바울을 바꾼 것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이 아니고 예,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바울의 마음에도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랑이 그 장애물들을 다 폭파시켜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오해 그리고 잘못된 열심, 잘못된 방향을 그냥 다 폭파시켜놓은 것 같아요 엠마우로 가던 제자들, 다시 back to Jerusalem. 다시 그들이 도망쳤던 Jerusalem으로 가서 그 쫄아 있었던 그 제자들,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서로 너희도 만났니? 나도 만났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근데 예수님이 막, 예수님이 막 떡을 떼주시고 같이 우리, 예수님이랑 밥 먹었다, 저녁 먹었다, 막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어,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고 이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성경이라는 그 활자로 읽고 있지만 어, 이것을 사실로 하나님께서 미, 믿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겠다고 믿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걸믿 또 지게 될때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눈시울도 뜨거워지고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맡고 있던 세상적인 염려나 모든 장애물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이 걱정을 날리시는 거예요. 진짜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일용할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이제 내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평안이 생기는 것이 신기한 일이에요. 예. 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탁구를 시작하고 너무나 행복했지만, 어, 이제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이 사랑, 예. 정말 역사를 관통하는 이큰 스케일의 사랑을 사랑해주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도 뭐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잊을 때는 말씀드렸지 마음이 냉랭해져요 뜨겁기는 그냥 냉랭해지고 예 제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갇히게 되죠. 저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기댈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버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참 허무하고 희망을 찾기 힘들고 외로운 세상인데 어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도 또 역사의 주인공 역사 속에서도 어이 우리말 불타오르게 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채우지 않을 때 우리가 자꾸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말초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에 자꾸 쉽게 휘둘리게 돼요 그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것이 으로것 모든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묶어버리는 것 같아요 계속 두렵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탐욕스럽게 만들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끝이 오는 이유가 자신을 사랑해서 만든 그 절대자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주인에게 관심이 없는 피조물은 존재 가치가 그분께는 없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고요 미워합니다 예.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할수록 예. 인간의 역사를 볼 때나 개인의 역사를 볼 때나 개인의 삶을 볼 때나 일생을 볼 때나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보다는 차갑게 만드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신에게 갇혀서 사는 것 같고 자기 욕심에 갇혀서 사는 것 같고 예. 그렇게 살다가 또 차갑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왜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눈 감는데 통장의 잔고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어... 네 오늘은 어... 이 불타오르는 느낌 아니었니 이런 제목으로 엠마오도상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 성경에 주인공이 누구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그 낙심했던 제자들이 다시 도망쳤던 곳으로 돌아갈 만큼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그 불타오르는 느낌 이곳에 대해서 같이 쉐어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영어 성경 체계적인 과정을 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예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어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예 서로 우리가 더이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의 일상들을 어, 버티는 걸 넘어서서 좀 넉넉히 overcome,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